안녕하세요 여러분 월드 오브 젠틀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젠틀캔입니다 오늘은 소둠땅 패치 후 어둠땅 대비 pvp 를 연습하고자 하시는 자맹도적 분들을 위해 가이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pvp 컨텐츠를 북미 서버에서 즐기고 있는데요 북미 서버에서 교류하고 있는 검투사 자맹도적 분들의 도움을 받아 해당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장비 세팅, 아제라이트 세팅, 북미서버 검투사들의 특성, 정수, 오프닝, 전투 중 샌들 타이밍 때딜 사이클, 쿨기 다 빠졌을 때딜 사이클 순서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현재 세팅을 마친 제 장비창입니다. 스탯은 치명 23.96%, 가속 9.84%, 특화 97.41%, 유연 12.3%를 맞추었습니다. 저는 방어구들을 세기와 레이드에서 중복으로 사용하는 장비들이 많아 보석들이 치명유연이 같이 조합되어 있습니다. PVP를 메인으로 하시는 분은 보석을 올특화 혹은 올유연으로 올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북미서 검투사들은 올특화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장신구는 드레스타가스의 꿈틀대는 몸체, 타락한 지원자의 메달을 착용하였습니다. 더 이상 PVP 특성으로 메달을 사용할 수 없어 필수로 착용해 주어야 합니다. 얼라이언스 진영의 구매처는 보랄러스 애쉬베인 부두에 위치한 치아한대장 프레이저이며 호드 진영의 구매처는 줄다자르 무간발라에 위치한 바이올렛 섀도우맨드에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PVP를 위한 방어구 아제라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밤의 복수 3개 첫 번째 춤한개 그림자 속 칼날 2개를 세팅하였습니다. 지금 세팅을 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밤의 복수 3개, 첫 번째 춤한개는 세팅을 하시고 그림자 속 칼날과 피려는 선택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PVP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5레벨의 사전 계획, 30레벨의 죽음의 표적, 35레벨의 위안의 어둠, 50레벨의 어둠의 대가는 공통적으로 찍으나 상황과 조합, 개인 취향에 따라 위세가지의 선택사항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특성으로 나타났습니다. 투기장으로 처음 입문하시거나 손발을 많이 안 맞춰본 파트너와 한다면 이 특성을 추천드립니다. 기만 특성으로 인해 매지기가 엉켰을 때 유동적인 매지가 가능하고 뒤덮는 암흑 특성으로 어춤을 두번 사용하기 때문에 사이클이 끊기거나 키를 잘못 누르는 실수를 하였을 때매지및 데미징을 더욱 유동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투기장 중급자 이상 추천 특성입니다. 킬각을 볼줄 아는 중급자 이상의 경우 밤추적자 특성을 추천해 주었고 특성 A의 경우 뒤덮는 암흑을 선택하였는데 파트너의 딜이 자신보다 좋은 경우 파트너의 매지기가 부족한 경우 장기전이 예상되는 경우 디암 특성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특성 B의 경우 짙은 어둠 특성을 추천해 주었는데 파트너와 손발을 많이 맞춰 보거나 조합상 아군의 매지기가 충분한 경우 경험이 많은 힐러와 함께 할 경우 상대가 2딜 조합일 경우 빠른 순삭이 가능하면 B 특성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PVP 정수 세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투쟁과 반목, 자각몽, 도가니를 부정수로 착용하고 주정수로 단말마 혹은 원수의 피 정수를 강력 추천하였습니다. 단말마는 유동적인 데미징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 원수의 피는 킬각이 나오면 원수의 피 데미지 플러스 절개크리 확률 상승이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PVP 가이드 첫번째 편으로 세팅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오프닝 종류와 상황별 딜사이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 오브 젠틀캔 채널의 젠틀캔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